플라넷 아 x 스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뜨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플레이나우를 클릭합니다 플레이나우를 클릭하면 미션 컨트롤이 나오죠 미션 컨트롤 클릭 자, 모, 네, 메타마스크 지갑을 클릭합니다 자, 기존에는 미션 컨트롤을 클릭하면 미션 컨트롤이 떴어요 그런데 아바타가 뚝 나타났네요 네. 이럴때는 보스 시스템을 하나를 클릭한 데이 시스템을 하나 클릭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다 달랐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떠요 네. 시스템 에, 레버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지갑 확인 클릭하시고. 자 이런 화면이 뜨죠. 예.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우리가 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섯 개 타일은 다 쌓여 있었습니다. 쌓여 있었어요. 자 순서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여기 땅도 있었고 드론도 돌고 이렇게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돌았던 에너지가 이자 하나의 그 버튼을 클릭함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여기에 다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갔던 폐기물도 여기에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위에 숫자를 보게 되면, 예, 폐기물 개수가 불어나 있을 것이고, 에너지 시설을 돌리던 분들은 에너지 개수가 여기에 다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여기에 여섯 개, 하나, 둘, 셋, 여섯 개의 타일 저희들이 뭐가 있어요? 뭐 파란색도 있고 예, 네,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여덟 개의 어... 또 이것도 육각형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공부한 겁니다. 다른 회사의 다른 것으로 여기에 미션 컨트롤에서 하다가 다른 것으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어, 지금 추첨을 해, 하게 되면, 추첨을 하면 핑크로 바로 클릭하면, 추첨하는 것으로 갈수 있고, 여기에서, 네템피얼 빨간색을 클릭하면, 픽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다, 다 색감한 건 뭐죠? 폐기물을 태우는 것이죠? 가까이 해서가다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자, 제일 처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이게 무슨 표시였죠? 아스트로 크레딧 표시였습니다. 이거는 아스트로 캡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에 엔터가 있어요. 엔터 클릭 그러면 여기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따라서 더 넥스트 이거는 뭔가면 지금 우리가 아스트로 크레딧만 있었는데 아스트로 골드라는 토큰이 나왔습니다. 아스트로 골드 이 골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타일을 계약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돈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n e x 클릭하시고 자,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IX 토큰이 누구나 다 지갑에 있을 것입니다. IX 토큰과 아스트로 골드 예, 아이스 토큰과 아스트로 골드를 수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가 타일이 몇 개를 장착을 하게 되죠? 12개가 장착이 됩니다. 6개는 이미 우리가 공짜를 다 받은 거예요. 공짜로. 예. 그러면 그 12개를 우리는 돈을 내고 한다 이거죠. 자, 그거를 하려면 그 안에서 쓸수 있는 아스트로 골드를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를 바꿔 놓는데 아이스 토큰 1대 1이니까 아이스 토큰 1개, 골드 1개, 1대1. 12개를 바꿔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12개를 써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골드가 12개로 딱 뜹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수압이라고 뜨죠. 영어를 모르실 분들은 파란 박스를 클릭합니다. 예, 지갑 확인 클릭해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조금 프린젝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 예, 천천히 책에 적으시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자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책에 적으시면서 순서를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2개를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보세요 파란 줄이 있습니다 파란 줄 거기에 보면 에직 항상 화살표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키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면 미션 컨트롤로 다시 들어오겠죠 자, 이제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요 1번이 예, 파란색 아스트로캡 예, 여기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닦았어요. 닦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빠져 나온 다음에 위에 요거 숫자들을 보셔야 됩니다. 숫자, 예, 숫자. 요거는 어, 예, 좀 순겨 미션 컨트롤 표시가 됐고 유, 여섯이 여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예,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음. 거고 우리 여섯 개 타일은 이미 공짜로 다 받으셨잖아요. 그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코큰을 가지고 골드를 바꾸셔야 타일 계약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개를 바꿨는데 이 열두 개 바꾼 것이 노란 삼각형, 노란 바탕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숫자가 열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둘.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골드 어, 아스트로 콜드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탭에서 어디를 클릭하냐? 너란 거 뉴렌즈. 뉴렌즈는 무엇을 하는데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공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시설을 만드는 뉴렌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지 이거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자, 어떤 것이 보이죠? 예, 여기에서 어, 우리가 쇼핑하는 그림이 나오네요. 두 번째, 노란 박스가 지금 세 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데 쇼핑 바구니가 있는 여기를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예, 여기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체크되어 어요 노란 띠가. 그러면 이거를 클릭 또 지갑하고 연결돼서 확인 이거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지갑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우리가 수수료가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했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빼기라고 있어요. 빼기는 뭐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어,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죠 요를 백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쇼핑 바구니에 가요 자 그러면 어, 첫번째를 댔고 자 이번에는 두번째거를 하는데 자두번째거를 아까는 어디에 되어있어요 첫번째가 되어있었죠 이번에는 오른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 네. 여기에 해서 지갑과 연결해서 했어요 두 번째 예, 네. 두 번째를 클릭하시고 이 계약하는 겁니다 지금 계약 우리가 여섯 개한 거는 A1에 대, A에 1 대한 계약이고 두 번째 이거는 B에 대한 12개에 대한 계약입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노란 박스가 떠요. 그러면 노란 박스를 클릭. 무조건 클릭하면 뭐와 연결이 된다? 예, 지갑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까지 두, 첫 번째는 우리가 아스트로, 어, 그, 아이스 토큰을 아스트로 골드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A 타일하고 B 타일을 계약하는 거를 두번째했습니다 다음 왼쪽 아래쪽에 백이죠 백으로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어, 여기 쇼핑, 가방, 에, 쇼핑, 그, 어, 이걸 뭐라고 이 그러지? 쇼핑 바구니 그 밑에, 예, 육각형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더 클릭합니다. 예, 스테이킹이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 제일 위에 노란 박스, 예,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자, 보세요. 예. 여기다불 켜는 설정하는 키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불켜 놓습니다. 손으로 클릭해서 두개두개다예불켜 네. 놓으시면 컴펌이 뜨죠. 클릭 지갑하고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안 했던 그런 거를 새로운 그 거래를 할 때는 빨갛게 뜹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위험서, 위험하지 위험 않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 연결하면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건데 빨갛게 뜨니까 이거 왜안 되지? 이거 뭐지? 하고 당황해서 안 하시는 분들인데 빨갛게 떴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소가 정확히 맞게 된, 맞은 거냐,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 것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뜨는 것이니까 이거를 확인 클릭 승인이라는 거를 클릭해 줍니다 예. 됐죠? 여러분들이 대세계 보면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스트로 캡에 가서 아이스 토큰을 가지고 아스트로 골드를 12개를 바꿔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 했죠? 쇼핑 그 카트 있는데 가서, 어, 노란색. 예, 요거를 두, 두개다 어떻게 했어요? 예, 지갑하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계약, 한다라는 거. 세 번째, 예, 쇼핑카트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뭘 했죠? 자, 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두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이킹. 스테이킹 거기에 가서 계약 불을 다 켜놓고, 예.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위로 빠져나가든 아래로 빠져나가든 에직 예, 화살표를 따라서 나가면 예, 미션 컨트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아하, 아, 멋있네요. 어, 아, 여섯 개만 있던 타일이 지금 1 8 개가 생겼습니다. 1 8 개, 아 멋지네요. 아, 이제 쓰레기 모기가 엄청나게 모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섯 개 돌아가던 거를 다 어, 우리가 지금 제거를 삭제를 했어요 이거 하면서 업그레이드면서 그래서 다시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올려놓는 작업은 우리 이미 했죠 그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오렌지 박스가 세개가 있었는데 네개가 생겼어요 자 위에 거는 우리가 삭제하는 기능 네, 오버뷰 어 A 타일로부터 B 타일 예, A, B를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다 보게끔 삭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놓은 기능이고 두 번째는 빌드, 설치하는 기능 예, 설치하는 기능 자 여기에 딱 켰는데 땅, 랜드라는 건 땅이잖아요 땅을 딱 켰는데 무엇만 보여요? 여섯 개의 타일에만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돌리던 거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다 되어있어서 여기다 땅을 올리고 드론도 올리고 시설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자, 이 방법은 똑같고요 자, 내가 어, 매 등급마다 한번 올려보겠다 5등급을 클릭하시고 이거는 이미 우리 다한 거죠 땅을 설치하는 거는 자, 픽스, 클릭. 타일, 클릭. 컴펌, 클릭. 생각나죠? 네. 지갑, 확인, 클릭.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션 컨트롤이 시작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그 생산해가지고 에너지 스테이킹을 해놨더니 예, 100%가 넘어 나옵니다. 내가 에너지를 100개를 하게 되면 한 110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요. 자, 6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돌린 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기에 화살표를 나가서 또 다른 색의 4등급을 올리겠다면 4등급 클릭하시고 예. 그러면 또 하나 픽스 클릭 그 다음에 타일 클릭 그 다음에 컴펌 클릭 확인, 지갑 확인 클릭 이렇게 하면 이거 6개 다깔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6개 타일은 띠가 다 깜빡깜빡하면서 띠가 빨갛게 다 오렌지색으로 띄어있는데 그 나머지 오늘 장착된 12개는 띠가 안 들러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띠가 다 여러분들이 땅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빌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빌드, 이제 그 옆에 커넥트가 있습니다. 커넥트, 커넥트라는 건 계약한다는 뜻이에요. 계약. 커넥트를 클릭하시고 자 A는 볼게요 A는 우리가 이미 하던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는다 불이 켜져 있어요 이미 하던 거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돼서 다 하던 거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B를 가서 볼게요 아래쪽에 B가 있습니다 B는 뭐예요? 12개가 B입니다 B를 클릭합니다 12개 여기가 뭐예요? 단추가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 클릭 클릭 열두 개를 다 불을 켜놓습니다. 예 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자 열두 개다 해놓으면 예 네. 펌펌이 네, 진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펌펌을 클릭 예 네. 이때 뭐가 나가느냐 예 네. 아스트로 골드가 나갑니다 한 타일당 한개자 펌펌 그러면 지갑에서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돼서 불다 켜진 다음에 이렇게 켜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2개의 타일에 띠가 생겼어요. 계약이 다된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밖으로 화살표를 따라서 나갑니다. 예. 나가셔가지고 아까는 계약을 하느라고 커넥트를 클릭했는데 커넥트가 뭐라 그랬죠? 계약하는 거. 이번에는 빌드. 예. 빌드는 설치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먼저 땅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섯 개 타일은 이미 하던 거기 때문에 뭐 픽스 클릭, 타일 클릭, 그 다음에 컴폼 클릭 지갑 확인 클릭 이런 순서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 12개도 또 볼게요 여기도 역시 어 여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깔 거야 하게 되면 자 픽스 클릭 아까는 12개의 픽스가 불이 안 켜졌죠 그런데 12개의 타일도 다 불이 켜졌으면 띠가 둘러졌습니다 활성화가 할수 있다 이거예요 픽스 클릭 타일 클릭 오늘 새로 깔아진 타일입니다. 컴퓽 클릭 지갑 확인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 땅을 깔고 비기물을 모으고 뭐 이런 그 작업을 계속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조금은 좀그 몸에 익었을 겁니다. 설명하면 어 너무 생소과 같지 않고 이미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은 요거 까는 것이 쉬울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또 어. 땅은 이렇게 깔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이렇게 땅을 쭉 깔면 되는데 나는 드론이 있어 드론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화면을 잘 보십시오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랜드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옆에는 뭐예요? 테크 요거는 드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를 클릭하면 팩토리 이거는 시설이겠죠? 시설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테이크 예. 드론, 어 여기 제니스스 드론이 하나 있네요 어, 야간 드론도 나왔습니다 지금 예. NFT를 구매해서 야간 드론은 폐기물을 더 많이 모아요 자 드론 클릭 드론 클릭 그리고 어 파일 클릭 다시 볼게요 런 클릭, 타일 클릭, 컴파펌 클릭, 지갑 확인 클릭 빨간 것들 때는 승인, 확인을 누르시고 승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자, 드론이 어떻게 됐나요? 장착이 됐죠? 네, 설치가 됐습니다 만약 경우 이 땅에다가 어, 내가 시설을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번째를 클릭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땅이, 땅을 설치한다 할 때는, 땅을 깐다 할 때는, 땅 있는데, 랜드에 가면 되고, 첫 번째 박스. 드론을 클릭, 드론을 설치를 한다면, 두 번째, 테크. 예, 네, 기술이죠. 테크 핸들 클릭하고, 어, 드론 클릭, 타일 클릭, 컴펑 클릭, 지각 확인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시설을 한다면, 몇 번째 가야 되겠죠? 세 번째, 팩토리. 그러면, 시설 클릭, 파일 클릭, 컴퍼 클릭, 지각 확인 클릭. 이거는 다 방법이 똑같아요. 그냥 어 땅이 어디에 되어 있고 어 드론이 어디에 있고 시설이 어디에 있고 요 장소만 찾으시면 됩니다. 예, 빌드는 이이 이거는 뭐예 설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을 설치할 건지 어땅 위에다가 내가 드론을 설치할 건지 예 공, 시설을 설치할 건지 내가 시설을 설치한다면 세 번째. 땅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예, 드론을 설치한다면 가운데 두 번째 공장은 몇 번째? 세 번째 예, 이거를 그냥 클릭해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땅을 한번더 설치를 해볼게요 4등급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다 하든지 해볼게요 자, 픽스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가 이제는 계약이 다 됐기 때문에 전체 18개의 픽스가 지금 두개 깔았으니까 16개가 띠가 다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활성화로 뜹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픽스 클릭, 타일 클릭, 컴펌 클릭, 지갑 확인 클릭. 자 드론이 없으실 분들은 땅까지 그땅 픽스까지만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동동동 한 타일당 몇 개씩 세 개씩 뜨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또 드론을 돌리겠다 하면 드론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시설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번째가라 가사별로 나와서 세 번째 배터리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예. 제가 지금 화살표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랜드는 땅이고 땅을 그깔 때는 여기서 하면 되고 드론을 깔때 설치할 때는 두 번째 공장을 시설을 설치할 때는 세 번째 클릭. 예, 이렇게 클릭을 자기 집에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예, 행위를 그 어떤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